15강째입니다. 은혜의 방도 다섯 번째 시간.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와 주 안에서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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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모민교회에 연합돼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지요.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또 사회 속에서 주종간에. 그 모든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행해 나갑니다. 그리토와 하나가 된 존재답게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전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때 이제 닥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투하는 교회원으로서 마땅히 취하고 나가야 할 무장하고 있어야 할 것,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로서 형제들과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 완전한 대로 나가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면. 모든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인생 행보 가운데에서 분명히 주님과 하나된 실질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계속 다툼이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이 있고 사단이 약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단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과정 속에서 그런 신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투에 이미 시작, 전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인격이라는 거는,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요.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습관의 총합이에요. 언어 습관, 생각의 습관, 생활의 습관. 그것의 총합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것이 과정 속에서 누려지는 사람이 그리토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형제들과의 그 연합의 실질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분명한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가야 그리토가 드러나지. 그거 아니면 형식으로만 참여하는 데로만 만족하면 이게 뭐 올림픽 게임같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은 여전히 예람 그러면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들이 과정 속에서 하나도 누려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인격적인 열매, 존재로서의 열매도 없고, 관계성의 열매도 없어요. 그냥 맨날 그 소원만 가질 뿐이지, 열매가, 주님이 아, 주님이 무력하게 소원만 주시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소원만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시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는다면, 진짜 주님의 말씀만 믿고, 성신의 능력을 힘입기만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과정 속에서. 비춰버리면서, 넘어지면서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사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내가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누려가요. 그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도 사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아버지 뜻에 부종해서 복종해가지고요.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그 그, 그분의 몸인 교회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할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만 꾸고 이상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만 꾸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그렇게 되면 사람이 겸손하지도 않고요. 그 공의를 드러내지도 않고 의와 공도를 행하지도 않. 네, 그런 걸잘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의 방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은혜의 방도를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성실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 아마 잉의 사모님한테 그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질적인 얘기를 자녀교육과 뭐그외 관계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잘 누려가지 않으면, 그거는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그러니까, 이, 이 우리가 적은 사회라도, 이 진짜 능력 있는 사회로 성장하려면, 그 과정을 의미있게, 은혜의 방도를 과정 속에서 잘 누려야 돼. 그러면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성신 안에서 내일 일을 모르지만, 주님이 그 계획하게 하신 일들을 계획 세워놓고, 주님이 목표하신 일들을 계획해놔가지고, 그것대로 가야 돼요. 일반의 그 부모들도, 부모들도 자식들이 지금 부모의 교훈을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 행동을 보면 알잖아. 알죠? 저, 저 저 자식이 저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뭘한 걸음이라도 가려고 하나? 그 보면 알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인데, <웃음> 온 우주간의 뭐 유명 흑암과 유명을 다 드러내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을 다그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절대, 그러니까, 아, 진짜 개혁교의 원이라고 하면, 그런 태도, 은혜의 방도를 과정 속에서 누려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인 거죠. 오비삼척이라고, 뭐, 사자성어로는 내 코가 석자가 오비삼척이라고 하는데, 내 코가 석자면요, 다른 사람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온통, 그, 저 온갖 더러운 걸로 다 묻혀 있는데, 그거 닦아내기 바쁘지.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뭐, 거들어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할 수가 없어요. 오비삼척이다. 이 뒤에도 나옵니다, 사실. 오늘, 오늘 강설 뒤에도.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좋은 공식을, 하나님 나라의 공식들을 배우는데, 과정 속에서, 이 생각이, 계속 고착돼가지고 세상과 육신과 이그 사단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런 그런 것에 고착이 돼가지고 늘 생각하면 뭐 자기 옛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그 자기 생각으로 이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해가면서 사단은 부지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가 잘 믿으려고 하면 더 시험을 줍니다. 우리가. 바로 코앞에서부터 시험을 주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냥 딴지를, 아니, 그러니까 댓글이 들어와요. 사단이. 그래도, 그래도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 우리의 행위가 영 부실하지만 그리토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야 돼. 이제 그런 은혜방도를, 그, 통해서, 그, 우리가 얻는 유익들. 이게 뭐 강서를, 복음 강서를 아무리 해도, 그것으로 성신이 그걸 쓰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려면, 내가 거기에 창념해야지 천착대에 딱 붙어가지고, 예?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한 시간이라도, 하루에, 그냥, 그냥 험하게 살 것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그 155문에서 은혜의 방도로서 말씀에 관한 전반적인 주제들을 가지고 살펴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강설이 은혜의 방도라는 점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웠잖아요. 선물로 주시고.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성신께서 사역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걸 확인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성신이 그 안에서 일을 이루셨다는 걸 확인하고, 아, 내 안에서 일하신 그분이 저 안에서도 일하셔서 우리의 사역자로 세우셨다. 이걸 확인하고, 그, 거기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신의 선물로 받은 거지 함께 받는 거잖아요. 아 우리가 저의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인생 참 그냥 배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서 우리에서 우리 그저 기독교 광역에서 배운 바가 있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사람이 사역자로 세워진다 해도 기도하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고 분명히 배웠어요.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을 잘 이루는 거예요. 그그 그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게 저울로 달아가지고 아, 이 정도는 받고 이 정도는 못 받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참 교만한 거거든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 말씀이 복음 강설이 올 때. 그걸, 성신께서 그걸 쓰시, 쓰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자기 교회를 위해서 유익되게 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퍼펙트, 그냥 온전한 대로. 그, 그니까 그건 영화로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 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공연히 만들어 놓으시고, 당, 당신과 같이 만드셔서 교통하시려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만물을, 만물 회복을 이루시고 만물 충만까지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께서, 우리 같은 참 벌,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인데, 죄 짓는 거를 보면. 아, 근데 주님이, 그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길 기뻐하시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너무 감동. 그 말씀 전하는 직분을 성신의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복음 강서를 듣고, 그 주님께 받은 그리도의 생명을 자라하게 하셨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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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 복음강설을 증거하는 자죠 그 전파하는 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강설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낼 존재로서 마땅히 필요한 것들을 본면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을 책망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모가 된다는 거는 그런 사랑을 알고 교회 속에서 배우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자기 가정 속에서 이루겠다 하는 것이. 그, 이제, 부모가 될 사람들이고, 부부가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 내 자식이 뭐, IQ가 좋건 나쁘건, 뭐, 뭐, 여러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건 말건, 뭐, 어떤 시대적으로 나쁜 환경 속에서 태어났건 아니건 간에, 그 자식의 가장 합당한 아버지로서의 태도를 취해야죠. 복음 강서를 받은, 그, 목사만 받은 게 아니죠. 목사, 그건 공식적으로 받은 거고, 성도 가장의 가장이면 받는 거죠. 그러면 그가 자녀들에게 그 복음 강서를 내가 준비하진 않지만, 공유한 그 강서를 가지고 누려야죠. 누리면 가장 완벽한 아버지로서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그 자녀로서. 아무도 안 봐도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그거를 한다니까요. 누가 봐서 해, 하고 자기 기호에 맞춰서 자기 뭐 적당한 때 하고 싶은 때 하고 말고 싶은 때 말고가 아니고요. 늘 그걸 한다니까요. 그리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가 보니까 뭐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척하고 또 속에서 뒤집어진 면안 해버리고 예, 그렇게 하면 뒤집어져도 할 일을 해야지. 우리가 죄인일해서 고통 가운데 뒤집어지죠. 성도이지만 뒤집어지는데 그렇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고 마땅히 그 성신께서 주시는 유익을 복음 강설로 주시는 유익을 취약 취해 가려고 해. 이지 그러니까 그런 그런 준비가 된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자격이 있고 그런 거. 근데 뭐,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믿지 않다가, 저기, 혼인하고 나서 믿고, 믿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도, 진짜, 보음 강설을, 내가 복음 강설 답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아버지께서 목표하신 일에 주력하는가. 아무도 안 봐도 그 일을 해야 돼. 그게, 그, 성신의,께서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응. 응. 응. 그러니까 성신이 강단해서 전파된 말씀을 효력 있게 쓰시는 그런 사실이 돼.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은 사람은 본인만 위로받고 가르침받고 권면받고 거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계속 그 원리대로 그, 그, 계대를 이어서 그, <웃음> 그 후, 후대, 후대 그 넘어 넘어 그 언약의 계대를 이어가지고 그것이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은 실로 공허한 울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결과물이 내 안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도 이게 성신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 성경이 사람의 글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만 단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깨닫는 일이 없고 말씀이 해명되어 가르쳐지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게 이제, 아, 이제 김천목사님이바르트를 염두에 두고 또바르트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 실존, 실존 철학에 기초한 그 실존 신학. 내가 없으면, 내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내가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늘 상존에 계신 분이고, 역사에 하시는 분이고,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저기 당신의 그 완성을 향해서 작정의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1 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근데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말씀은 계속 전진이에요. 근데 그걸 못 받는 사람들은 계속 뭐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는 거죠. 그건 이제 핑계, 나중에 핑계치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매가, 말씀을 듣고 열매가 없는 것도 열매,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사역자가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다 듣는 사람이 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핑계치 못할, 본인 안에 그, 그 요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초청하시는데 본인 안에 요인이 있어요. 치우지 않는 자기가 있는 거죠. 세상에 욕심이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 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핑계치 못할 거라고. 그 로마서 1장 20절에 <웃음> 그 만드신 만물에 그 핑계치 못하도록 다, 영원한 그 신성이 다 보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핑계치 못해요. 내가 안한 깨닫지 못했는데요? 못 봤는데요? 이렇게 핑계치 못한. 하나는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핑계치 못한. 핑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계속 형통되어 나가지만 못 받는 사람은 본인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 안에. 못지하는 사람, 교회 알아서 못 자라는 사람은 본인 안에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걸 하나님이 내신 방식 안에 들어와야 돼. 요 <웃음>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성신으로 행하는 교회와 신자는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신을 풀어 가르치지 않거나 또 가르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성신을 전심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교회와 신자는 말씀의 두려운 경고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도 여전히 자기 욕심을 조금이라도 추구한다면 아니 될 말씀입니다. 그처럼 오직 성신은 철저히 겸손의 태도, 오직 은혜를 구하는 심정을 요구합니다. 이게 절박한 심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절박하게 이거를 내가 듣고 고치지 않으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다.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그게 겸손한 거잖아요. 자기가 거룩한 일에서 전혀 무능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오직 성신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할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이게 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거나 또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만한 당위가 그 이유가 그리토 안에서 주어졌어요. 우리의 상태를 봐도 참 한심한데. 근데 그큰 언약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을 우리 앞에 그리도 안에서 명백하게 보여줬잖아요. 그걸 나안 받았다고, 모른다고. 그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명히 증거됐고, 성경이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심을 다해야 돼. 전심을 다하지 않으면, 말씀이 효력 있게, 유익하게 그 사람에게, 에, 다가가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성신님이 말씀을 효력 있게 쓰셔서 주시는 다섯 가지 은혜들을, 이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생각했는데 첫 번째로는 거룩한 빛을 비추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신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죄를 압니다. 자기 죄를 고백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죠. 교만합니다. 음. 보금강설에서 그리도의 거룩한 빛을 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 자랑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도는 우리가 도달할 완전한 인간상을 보여주셨는데 율법의 정신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인생이라면 마땅히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도를 배울 때 우리가 행하는 최선의 행위라도 그리도의거룩한삶 그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피하며 잎사귀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아이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기가 무슨 진리를 지키고 뭘 합니까? 그뭐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 주님이 하시는 주님이 나를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진리도 지키고 그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담한 자로서 영광을 누리는 거.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여긴 또 아주 문둥병자인 걸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으셨는데, 문둥병자가 입은 옷처럼 속에서 살이 문들어져, 고름이 계속 묻어나오는 그런, 그런 형국이 우리의 의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아. 더러운 옷은 문둥병자가 입은 옷과 같아요. 지난번에 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영혼의 문둥병자 내놓는 게 더럽다 아주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름 섞인 게 나오는 거죠 고름이 조금 묻어서 더러워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고름이 묻어나고 그것을 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은혜로 옷을 입혀주시니까 우리의 부정함이 가려지는 겁니다. 그리토께서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니까 우리가 그게 가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의가 주입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얗게 된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부정한 존재예데 그 선언이 된 거죠. 의롭다. 선언이 됐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도를 가지고 그 믿음으로 절절히 죄를 회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높이고 그걸 그 그분이 참여케 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 율법을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성신을 의지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갈 수, 없어. 오직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서는 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어떻게 보면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의 갖고 아 내가 뭐몇 년을 신앙생활 개혁교회를 신앙생활 했. 뭐 개혁 신학자 누구로 아느냐? 예. 누가 우리 의 조상이니?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걸로 어려워질 수가 우리 의인은 의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누가 스스로 인생의 죄를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도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하물며 인생 스스로 죄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신이 거룩한 빛을 비추어서 사람의 최선의 행위라도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신자라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겸손의 태도를 어,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두려운 것입니다. 금방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안매하게 만들고 아주 완악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어, 좋은 책을 본다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책의 사람까지 될까요? 안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진짜 다 의뢰해야 그, 그분이 고백한 그 고백 안에 같이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봤다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쓰셔야 요 주님이 그걸 쓰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철저히 깨닫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짓, 소경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행인가? 내 코가 얼마나 긴내 코가 석자인가? 그걸 알아요. 그냥 뭐 자기 재판관도 아닌데 함부로 재판관으로 타려고. 경찰관으로다는 거, 그건 참 악한 거죠. 하나님 이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건데.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백서는 성신께서 말씀을 은혜의 방도로 효력 있게 쓰셔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은혜를 이렇게 해요. 거룩한 그빛 가운데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 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죄를 깨닫고 이제 주님을 의뢰하면 이제 주님 <웃음> 이제 비로소 이제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갈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도 회개 제대로 안 하고 평생을 살수 있어요. 회개를 안 하고 회개는 배를 갈아타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희망사항을 갖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분과 연합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겁니다. 세례가 그런 거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 믿음으로. 그러면 죄를 깨닫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했으니까, 그, <웃음>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로 나간 원문에는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 뭐라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자기 자신을 내쫓아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아상이 없습니다. 아상 아상을 벗어나려고 하죠. 아주, 근본적인 데서, 아상에 꼼짝, 달싹 못하던 데서 이제 벗어나 있는 거죠. 권세에서, 풀려나 있는 거죠. 아상은 있지만, 이제 거기에 매여서 이제 종로로 타지 않고 그걸 지배해가지고 제어를 하죠. 아상을 제어한다. 말씀과 성신의 능력으로. 비슷한 표현이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 압도할 만한 권위와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꼼짝없이 성전에서 어, 밀려나가게 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지금 여기서 사용된 것입니다. <웃음>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성신강림하신 표적을 보고 몰려든 유대인들과 경관한 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토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에 압도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목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토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께서 무덤에 계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고 했습니다. 지는 자기들 스스로는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멸망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은 구원 얻는 일에 무엇을,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사도의 입에서 구원 얻을 길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겠나는,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모두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정. 이 교회가 참 사도적 전통을, 사도적 교훈을 그 받은 교회인데 개혁교회. 특성 중에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그그 그, 그거죠 사도의 교훈. 사도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도를 쓰셔서 교회를 세워 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 토대 위에서 그 그들을 이전한 그 복음 강설의 토대 위에서 그들이 목표한 그런 복음 강설에 그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요. <웃음> 그러니까 그 사, 목사는 그런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사도의 교훈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거룩성과 보편성과 통일성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죠. 그 사도의 교훈 안에서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종, 질서와 그 질서 속에서 일하는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강설을 성신이 쓰시는 건데 그걸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이제 이런 어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자신을 벗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되는 거지.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전제가 바른 사도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지. <웃음> 자기가 무엇을 할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심정.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사역의 말미에 있는데, 이제 다음에 누가 세워지든지, 그런 시각에서 성신을 의지해서 그런 사역자를 세워야 될 거고, 그렇게 세웠다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토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토를 닮아가는 일에 그 실,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음. 동족들의 그 간절한 신병을 알고 베드로 사도는 그가 전했던 그리토에게로 그들을 더욱 이끕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신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이자에 나오는 그런, 자본 1장에 나오는 그런 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 자모의 말씀이 아비의 법이 되 아비의 훈계가 되고 어미의 법이 되는데 그 자모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그 지혜가 그리도 예요그 말씀을 그 듣는 자들은 일단은 그 부모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요. 예? 부모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에 순종하려고 할때 악한 자들이 악한 친구들이 와서 꾀는데 이제 그걸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 법. 그 뒤에 이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 그 부모의 그 훈계와 법법 법, 법의 말씀에 그 지혜로운 법의 말씀에 그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성신을 선물로 받는다 내 신을 선물로 주겠다 했습니다 일장에 나와요 장. 우리가 요새 기도의 시간에 자문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데, 거기서도 회개를 외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이거다. 똑같아요. 사도는 회개하라. 세계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이 스스로 무엇을 이루어보려고 하는데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토와 연합되어 그리토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이제 옛사람이 죽고 그리토 안에서 새사람으로 사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세례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건데,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조차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이야말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세례받았다고 해놓고 방식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그러니까 이게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통하길 원하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물론 본, 본연의 사명과도 관련되지만 본연의 사명을 기본적으로 이루는 토대 위에서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적 성격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돼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마땅히 자기를 벗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지요. 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면. 누가 보든지 안보그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묘하는 것을 함이라. 이제 이게 우리가 로마서 볼때 확인한 글이잖아요. 신자로서 이런 내적 갈등이 있죠. 연약한 옛 사람의 성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 신자가 아니라면 거기에 그냥 한몰돼서 끝나버리지만 신자는 로마서 8장에 가서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 영화로운 상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상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냥 그걸 무슨 기계처럼 공식적으로 외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아니에 이단에, 그 어떤 이단 단체에 갔더니 그걸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최승돈에게 속한 사람은 죽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의인도를 받으면 생,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읽혀서 이제 이 최면을 걸어. 체면을 걸어가고 집단 체면을 걸어서 <웃음> 기독교라고 그걸 기독교라고 해요. 근데 그사람들 진짜 윤무상통해요 근데 그게 그게 굉장한 감성이에요. 그 지성이 빠진 감성이지. 신학이 없는 감성이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안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의 안에서 이제 주님과 연합돼가지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이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런 상태를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않아요.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고, 어 뭐, 주께서 너를 꾸지시길 바란다. 본인은 본인의 속성을 취해가요 주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진짜, 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 강수를 성실의성실을 통해 유익을 누리면, 교회 아로서 온전한 행보를 한, 자기를 벗고 그리토를 드러내는 일에 온전한 행보를 한다. 이게 안 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면, 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신령하게 안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